<웃음> 안녕하세요. 김윤입니다 이번 영상은 스틸라의 매트앤메탈 아이섀도우 팔레트와 스틸라의 신상으로 쿨톤 메이크업을 해오려고 합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베이스 메이크업이랑 눈썹은 그리고 왔어요. 자 이제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처음으로 사용할 게 스틸라 원스텝 코렉트 브라이트닝 피니쉬 파우더 그린 라벤더 피치 화이트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좀 피부톤이 생기 있어 보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피치 그 다음에 홍조가 있으신 분들은 그린 그 다음에 좀더 화사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이트나 라벤더를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눈 밑이나 이런데 제가 지금 살짝 먼기가 있는데 라벤더를 선택을 해서 좀더 화사하게 컬러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날씨가 엄청 따뜻해지고 마스크 때문에 이런 입김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엄청 무너질 때가 있어요. 눈밑에 살짝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런 큰 브러쉬로 컬러를 전체적으로 쓸어서 이렇게 외곽 부분을 살짝 터치해 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드디어 이제 아이메이크업입니다. 스틸러의 스테디셀러인 매트앤메탈 팔레트예요. 정말 이 제품은 우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카보톡이나 선물하기에서도 정말 많이 보고 이 제품이 진짜 꾸준히 잘 팔리는 제품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이게 요게 요게 매트 타입이랑 메탈릭 텍스처 구성이 되어 있고 웜톤 쿨톤 분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팔레트예요 이 팔레트를 통해서 로지로지한 쿨톤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어, 제일 처음에 선택한 컬러는 바로 요거예요 음영을 넣어줄 건데 이 컬러를 선택을 해봤어요. 음영을 넣어줄 거예요. 눈두덩이 전체에 컬러를 올려줄 거예요. 가볍게 터치를 하고요. 저는 눈이 살짝 보면 아시겠지만 약간 몰려있어요. 저처럼 몰려있으신 분들은 보통 이 눈두덩이 안에만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 컬러를 뒤에까지 좀 빼는 편인데 그래야지 이게 시선이 좀더 퍼지기 때문에 이쪽하고 이쪽 보시면 눈의 시선이 조금 더 퍼지지 않아요? 이쪽이 그쵸? 그래서 약간 저처럼 몰려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을 뒤쪽에도 조금 컬러를 더 빼서 어, 눈이 뒤쪽에도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연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확실히 이쪽하고 이쪽하고 느낌이 다르죠? 그리고 노즈 쉐이딩까지 연결을 할게요. 같은 컬러로 언더 부분도 연결할게요. 이렇게 음영을 넣어주시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컬러를 선택을 할 건데 저는 매트 타입의 메이크업을 엄청 좋아하는 타입이기는 해요. 그런데 오늘은 메탈릭한 감성을 살짝 넣어서 어, 눈에 깊이감을 살짝 넣어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컬러는 바로 이두 가지 컬러를 믹싱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이 컬러를 5대 5로 섞는 거예요. 자 이제 눈두덩이에 올려줄 건데 쌍꺼풀 라인 위에까지만 올릴게요. 컬러를 두 개를 섞으면 진짜 모브 브라운 컬러가 딱 나와요. 약간 웜한 쿨톤 컬러가 나오는데 모브와 브라운이 같이 있으니까 좀 눈이 깊어 보이는 느낌이 진짜 많이 들어요. 저는 이 팔레트가 진짜 좋았던 게 보통 매트 타입은 가루날림이 엄청 심하거든요 스텔라 제품은 가루날림이 진짜 적고 정말 되게 부드러운 텍스처라서 컬러를 딱 눈두덩이에 올렸을 때이눈 밑에 떨어지는 거 있죠 가루날림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있죠 메탈릭한 감성이 살짝 들어간 모브 브라운 컬러가 싹 들어가니까 엄청 깊이감이 있어가지고 어 저는 이 컬러 이렇게 섞어서 쓰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컬러를 한 가지를 더 넣어줄 건데 그 전에 아이라인을 먼저 올려줄 거예요. 근데 저 진짜 아이라인 스틸라 아이라인 보고 진짜 놀랬잖아요. 제가 이걸 사용하면서 진짜 놀랬던게 이게 듀얼이에요 듀얼 한쪽은 이렇게 좀 두꺼운 편이고 한쪽은 이렇게 얇은 편이에요 점막 채울 때는 조금 두꺼운 브러쉬로 그다음에 눈꼬리 쪽 아이라인을 그릴 때는 좀 섬세한 터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얇은 브러쉬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섬세하게 만들었다. 항상 우리 아이라인 그릴 때아 여기 좀더 날렵하게 그려야 되는데 약간 두껍게 그려지면 연봉으로 지우고 또 지우고 또 다시 그리고 약간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하는데 아이라인을 그리는 형태에 따라서 어떤 브러쉬를 사용할 건지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브라운 컬러로 선택을 해서 우선 아이라인을 그려볼게요. 우선 점막을 그릴 건데 점막은 좀 두꺼운 부분으로 눕혀서 그려야 돼요. 눈꼬리를 살짝 올려서 고양이 눈매를 만들어 볼게요. 어머 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한 번만 그렸는데도 엄청 터치가 진짜 잘 돼요. 제가 이거 사용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올리자마자 아이라이너가 바로 픽싱이 되고 붓 타입 같은 경우에는 보통 빨리 무너지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더군다나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마스크에 입김은 올라오고 어떻겠어요? 바로 무너지겠죠? 근데 이 제품은 진짜 진짜 안 지워져 이거는 진짜 꼭 필요해! 우리한테 꼭 필요한 템! 전체적으로 브라운을 그리고 나서 저는 동공 있는 부분에만 블랙으로 채워줘요. 점막 있는 부분을. 그러면 눈매가 확실히 좀더 또렷해 보여요. 부자연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 동공이 조금 위로 더 넓어 보이면서 눈이 좀더 또렷해 보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아이라인만 동동 떠보이면 솔직히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꼭 섀도우로 스머징을 줘서 약간 이 경계선을 풀어주는 느낌을 주거든요. 여기 있는 컬러로 얇은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경계선을 풀어주는데 그레이 베이스에 약간 브라운이 살짝 들어가서 뭐 아이라이너가 되게 자연스럽게 연출이 돼서 약간 펜슬로 그린 느낌이 연출이 되니까 훨씬 더 자연스러운데 뭔가 깊이감 있는 그런 눈매로 연출을 해줘서 저는 이렇게 그리는 것을 되게 추천을 해드려요. 뷰러로 속눈썹을 찍어줄게요. 게 있네. 까먹은 게 있어. 이 컬러랑 이 컬러를 섞어가지고 언더에 앞쪽 동구까지 애교살을 좀더 자연스럽게 너무 부자연스럽지 않은 애교살을 만들어줬다면 스틸러는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글리터 아닙니까? 메탈 글리터 키튼 카르마고요. 브러쉬는 보통 예전에는 약간 굵은 팁으로 되어 있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가지고 있는 거는 브러쉬가 애교살에 바르기 쉽게 되어 있는 얇은 브러쉬로 예전에는 굵은 팁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확실히 어플리케이터가 이렇게 얇게 되어 있으니까 이눈 밑에 사용할 때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굵게 올리면 안 돼요. 이 속눈썹 있는 부분 있죠? 언더 쪽? 언더 쪽에 속눈썹에 제일 가깝게 얇고 자연스럽게 올리는 거예요. 내 속눈썹에 올린다 생각하고. 허, 약간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듯한. 자 이제 언더에 마스카라를 다시 올려보도록 할게요. 마스카라도 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외곽 부분을 살짝 올려줄 건데 스테디셀러죠 키튼 컬러의 헤븐스휴 하이라이터 저는 외곽 부분은 약간 이걸로 쉐이딩을 넣어줄 거예요 이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휴 하이라이터를 살짝 올려보도록 할게요 약간 쉐이딩처럼 사용하기도 하고 저는 치크로도 사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살짝살짝 살짝 올려서 외곽부분을 정리하는 느낌으로 컬러를 많이 올리진 않고요 정말 자연스럽게 살짝 터치하는 느낌으로 이 제품은 리벤치크예요. 리벤치크 립앤치크. 치크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립립 립 제품으로도 사용 가능해서 너무 좋아요. 그럼 브러쉬로 사용을 해서 저는 살짝 살짝 역시나 오늘도 점을 그려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얼굴을 바로 이 페니싱 파우더로 얼굴을 한번더 쓸어줄 거예요 이렇게 컬러를 쓸어서 이게요 진짜 놀라실 거예요 약간 우리 어플 사용하면 뽀얗게 필터를 씌운 느낌 있죠 바로 이 파우더가 약간 그런 마성의 마력을 가진 필터 파우더라고 제가 그때 딱 썼을 때이 필터 파우더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얼굴을 정말 가볍게 쓸어주는 거예요 외곽부터 아주 살짝 한번 톤 정리를 싹 해주면서 필터를 한겹싹 씌운 그런 피싱파우더라서 아 이거는 진짜 현실판 필터다. 오늘의 립 제품은 바로 디어달리아 제품입니다. 미니 사이즈에요. 이렇게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스틸라 제품으로 쿨톤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밀리와 함께 예뻐지세요. 안녕!